안녕하세요. 어, 국가전국 공식재납입니다. 구독자분들과 대한민국 전국민 여러분들 저희 영상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립니다. 그게 오늘 하루는 어땠나요? 아무것도 안했나요? 혹시 문재인을 뽑을 것을 후회하고 있진 않 나요? 이재영을 뽑을 중비하나요이재영은 문재인 정부와 정치 성향이 똑같은 가봐요. 그대가 혹은 문재인의 국가부채가 견딜 수 없이 화가 나요. 김어주은 한국인이 맞나요. 그것만이라도 내게 말해줘요. TV에서는 단첩방송국긴다요 나는 아무것도 알수 없어요. 어제 아침에 이러지 않았어요. 아무 것지도 않았어요. 오늘 아침에 눈을 떠보니 모든 것이 달라져 있어요. 대한민국 정포들이 분들 다가 아무것도 할수 없나요. 문재 정부 이전으로 돌아올 수는 없나요. 분기하게야 하나요. 그것만이라도 내게 말해줘요. 한국국제 한천 539조원이 맞나요. 문재 정부는 새벽만 저 먹었나요? 전국민들을기대지로 봤나요? 오오 그것만이라도 되게 망해줘요. 우리 가 부채를 갚아야 하나요? 한 북부채 문진 정부 관계자들이 갚아요. 전북민이 한 북부채 갖게 만들지 하지 말아요. 그것만이라도 전국민들에게 공표해줘요. 한 북부채 문진 정부 관계자들이 강는하고 공표해줘요. 그대 오늘 하루는 어땠나요? 아무 것이도않았나요 혹시 온재인을 뽑을 것을 후회하고 입증않나요 이재명을 뽑을 준기하나요 이재명은 온재인 정부와 혜 내가 탈이야 워낙 그 정치 성향이 똑같은가요? 그대가 뽑은 온재인의 국가 부채가 견딜 수 없이 화가나요 주진루는 한국인이 맞나요? 그것만이라도 내게 말해줘요 새날은단첫방송국인가요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어제 아침에 이어지 않았어요 아무것도안았어요 오늘 아침에 눈을 떠보니 모든 것이 탈락져있어요 대한민국 정보들이 모든 다아 아무것도 할수 없나요? 온재인 정부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나요? 분기하기 살아야 하나요? 그것만이라도 내게 말해줘요. 온재인 정부가 여성가족부 500일 하늘 1주 1,150원을 지원한 것이 맞나요? 온재인은 연봉이 2억 7천만원 정도 받고 연봉을 저하다가네요 전 o 인 e 을기대지도 않나요. 오오! 그것만이라도 내게 e a 줘요 l y m a l l e t o e j u s t y o 얘기막 해줘요.우리가 부채를 갚아야 하나요.한국부채 문진 정부 관계자들이 갚아요.전 국민이 한국 부채 갖게만 들지 하지 말아요.그것만이라도 전 국민들에게 공표해줘요.한국부채 문진 정부 관계자들이 강릉하고 공표해줘요. 온재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열린 민주당 의원들, 서와대 관계자들, 김남국, 김용민, 송영길, 이해찬, 유노주, 합법계 합상기축위해, 공인정최가구, 황우나 여성의당 의원들, 여성가족부 관계자들, TBS 김어중, 주진우, 유진민주부 새날 알림화, 네. 네. 의도 언론 알아야 바꾼다. 정치이정치적단 김조은, 미디어, 루니오키, 트 t v 뉴스, 서울의 소리. 이들은 대한민국 전국들을 기대지로 보고 한국부제한천 539조 원을 만든 당하자들이다. 대한민국 자영업자, 소상공인시장하인들을 파한시킨 당하자들이다. 안녕하국가공니다구독자분들대한국 제품. 구독 아요람 설정 누르지 않고 게 하고 들어면 안구아요람 설정 누르지 않고